이제 물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청주지방법원 2020 타경 11073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업 양지리 산 25번지 임야 4278평입니다. 감정은 19억 5,160만원 최석가는뭐 8억이죠. 8억에서 62만 6천원원이니다 이 토지가 여러 가지 그, 그 문제가 많은 토지입니다. 임원용 산지, 뭐 농림지역 이런 부분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토지 일부는 이제 농림지역이다. 그렇게 봅니다. 또 이제 이 지금 이 맹지입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가지고 남의 땅에 만들어진 6m 포장도로를 통해 야지 공도와 연결됩니다. 어, 여기 이제 토목공사가 중단된 잡종기고 건축공사는 4년 전에 효력이 없었습니다. 타인 도로를 통해 가지고 도로가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그 도로인데 여기에 또뭐 유치권이 있네 요공사대가뭐 8,000 뭐 94만 5 0원이뭐 유치권인지 모르지만은 작아서 다행입니다. 자지만이주치권도 없애고 길이 없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지상권도 하나 있습니다. 지상권 오창 시내에서 1995년 4월 24일날 설정한 지상권도 있어요. 2024년 4월 18일까지 한 3년 2년 반만 지나면 없어지네요. 자, 이런 지상권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돈이 되는 땅이냐, 돈이 안 되는 땅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원래 도로가 연결해야 하는 데 맹지 같으면 은참 쓰기 곤란한 땅입니다. 땅이 아무리 좋아도 눈이 멀었으면 어떠어요눈멀었다는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사건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 있죠? 어, 땅을 다 파놓은 게 여러분도 보이죠? 이 땅의 오른쪽으로 고동색이라고 그럽니까 고동색 지붕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보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그러니까 이, 이 토지가 땅을 쓰고 있는 6m 땅은 바로 교회에 들어가는 진입로. 이 밑에 이그큰 길에서 교회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그 교회 땅을, 교회 거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가 계속 쓸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상당히 그 문제가 되겠죠. 쓸수 있는 방법이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쓸수 있느냐. 이 교회와 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길좀 씁시다 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일요일 날 주일 날은 차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땅에다 차들을 좀 대십시오. 그 대신 우리가 진입 도로를 좀쓸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딜은 잘맥힐 겁니다. 100% 성공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서 교회도 꽤넓어보이죠 그러나 주차장은 아주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다, 전부 다 차를 다 타고 가요, 교회 오면서. 걸어 다니는 정도는 안 옵니다. 여기 지상권, 2024년까지 된 지상권도 뭐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예요. 이거 뭐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 자, 두 가지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유치권을 어떻게 하느냐. 이 유치권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찬견이네. 유치권자는 나찬견이고 이 사람은 인도명령 가지고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이죠. 이게 자, 이걸 우리 고렉스 씨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사건 2020 타경 1 1 0 7 4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인 경락인, 피신청인 유치권,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점유를 풀고 신청인에게 점유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인은 사실관계 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이 기여한 2020 타경 1 1 0 7 4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 계류중기를 매수하여 내가 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원시 취득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점유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임을 주장하고 점유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닙니다. 이 피신청인에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 지원 소속 집행관은 경매 법원이 현황 조사 명령을 받고 2020년 12월 29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출장하여 현황 조사를 하였으나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현황 조사 시에는 유치권자가 점유한다는 현수 밖은 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강점 증 사건은 경매 개시 결정은 2020년 12월 18일 결정되어 같은 날기입등기됨으로 앞리의 처분금지어가 발생하였음에 반하여 피신청인은 아직도 유치권 권리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유치권자로서 점유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피신청인에게 공사 대응을 담보하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집행관이 현장에 출장 조사를 하여도 아무도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신청인은 점유를 인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2005년 8월 19일 선고한 2005.22688 판결 건물 명도 등 사건의 판결 유지를 통하여 채무자 소위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러하여 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정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2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합리의 처분금지에 접촉됨으로 정유자로서는그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법원은 2017년 2월 8일자 2 0 2로마2025 결정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사건에서는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 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그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야 한다. 그리고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뒤에 비로서 점유로 이전마다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 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8월 19일 선고, 2 0 0 5 2 6 8 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설령피 신청인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 하여도 압류의 처분금지에저촉됨이 분명하며 압류의 처분금지에 저촉되는 피신청인은 정당한 점유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를 신청인에게 이전하고 이전하여 주고 본 신청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3. 결어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 91조 5항에 규정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은 그 소유권의 기한 방향을 배제를 청구하오니 인사집행법 13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점유를 신청인에게 인도하라는 취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네, 자, 이 사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 교회 실입로이 기본의 얘기를 하고 교회 실입로를좀 쓰면서, 아, 그리고 어, 이쪽에 이제 들어온 입구 쪽에 교회 주일날은 교회 차들을 좀 많이 세우게 하자 하는 거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뭐 뭐 유치권은 이거 돈도 금액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청주도 지금 인구가 조금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동네 지역 오창업입니다 여러분 오창업은 지금 작년에 한번 그 값이 많이 올랐던 적이 있죠 왜 올랐습니까 이게 예, 뭐, 그, 뭐, 무슨 기계가 들어간다고, 2조 원짜리 기계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어, 그거 지금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사관 가속기. 네, 예, 방사관 가속기. 원장님이 기억 잘 하시네. 요 방사관 가속기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한번 또, 한번그 집값, 땅값 다 오르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막상 오창보다는 정조 시내 아파트 값이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다시 재생도 돌아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땅이 넓잖아요. 이 땅이 지금 몇 평입니까? 보입시다4 0 뭐, 4천4천3 0 0평가까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뭐, 뭘 지을지 모르지만 집을 지어놓으면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정지사권, 유치권, 농지증 완전히 한복잡기. 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타경27호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개원리 26-1번지 농지 245.3평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 4층 건물을 갖다 지우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뼈대는 다 올라갔는데 이건 매각제외입니다. 토지의 감정가도 뭐 2억 437만 2 5 0 0원밖에안 됩니다. 원래 원 감정가는 2억 5 546만 5천 원인데, 제시의 건물 때문에 한 20% 정도를 감한 것 같습니다. 이 30% 감해야 되는데 20%밖에 안 감했는데. 자 여기는 이제 포항에서 오미고 바다가 굉장히 그 가까운데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다시피 4층 건물을 갖다가 약한 290평 정도 지어놓은 그 건물이 있죠. 290평이면은 여기까지 짓는데 뭐 평당에 한 200만 원은 더 들었겠네요. 그러니까 한 6억 이상은 들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땅을 2억 주고 사가지고 법정기사권을 가지고 건물을 갖다가 거저 얻게 되면은 더 수익이 좀 괜찮겠죠. 그런 각도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또뭐 뭐 유치권은 얼마 안 돼도 이것도 9,633만 원. 농도 면사무소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이 필요하다. 그것도 사실 조회가 또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두 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1 6 1번지 하고 1 6 8번지 하고. 그러면 이 어느 필지가 지금 집을 안 지은 필지가 있는 모양이다.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판단을 잘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 1 6 1과 1 6 8두 필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가 있는데 건축허가를 두 필지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건축공간을 받기 위해서는 이 농지법에 따라 가지고 농지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농지 그 자체로 놔두고 집을 지어야 됩니까?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농지를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까? 바꾸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자, 이거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이제 농지 이혼한 때부터 전부 다 승낙을 받아 가지고 이 계획관리 지역인데 여기다 집을 짓는다 이렇게 하고 그이 농지에 여기에 이제 268번지가 지목이 아직까지 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지성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 모양인데 륙6 1번지는 돼지거든요 76평이 그건 괜찮다 그럼 268번지는 바시니까 농지성을 해달라 이게 굉장히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아니, 자기네들이 저하고서집 짓는데, 그게 다른 전용 부담금까지 다, 다 내야지 집을 지을 수가 있어. 농지 전용 부담금. 이 농지 전용 부담금이 560평가메타 같은 경우에, 이게 평당에, 이 공시지가의 20%니까, 평당에 2만원, 이거면 1120, 1120만원이에요. 그걸 다 받고서, 그렇게 이제 건축 허가를 내주고서, 나중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으려면, 어떡하요 이게. 아주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 전이기 때문에 농지증을못 내준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사항에 한번 보세요. 토 2에 대해서는 장기면 사무소에 농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던 사실조에 회신이 왔다. 농지 소재 관세의 반려 처분이 있을 경우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 해야 한다. 되어 있죠. 제가 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행정소송을 할 것인가 하는 그 교재를 오늘 준비한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게 있을 때 행정소송에 관한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장은 이 300평짜리 건물을 갖다가 거저 먹는 그런 소장만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성표 대표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소장 원고 경락인 피고 일 유인숙 피고 이 모든 종합 건설 주식회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퇴고 청구 서 청구 취지 1. 피고일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소,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53만 520원의 비율로 부당 이득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 피고인은 별지 목록 규제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사실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규제 토지가 비원 2020 타경 2 2 7호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으로 계류 중 매수인이 되었으며 2021년 11월 20일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신고일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이므로 철거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인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피고의가 점유중인 상태에서는 건물철거를 할수 없으므로 피고이의 퇴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피고인에게 법정상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은 토지의 소유자로 건축 허가를 받고 2017년 1월 19일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착공하는 것으로 착공기를 제출하였으며 토지의 소유자이기도 하므로. 피고1에게 민법제 36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 결지 목록 규제 토지에 대하여 2016년 5월 30일 신영동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택건축 허가를 받고 2017년 1월 10일을 착공한다고 착공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즉, 근저당권을 설정한 2016년 5월 30일 이전에는 별지 목록 규제 1 토지 지상에 어떤 건축물을 착오한 사실이 명백히 없습니다. 피고일은 건조당권 설정 후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때 아무 건축물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일은 결제목록 규제 1일 토지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2001년 3월 13일에 선고한 200-485-17, 485-24, 485-31 판결 건물 명도 등 건물 철거 등 부당이득 반환금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 그 판결 유지를 통하여 민법 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을 그후 개축, 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 신 건물과 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준석기간, 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지상에 건축된 피고 1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없으므로 철거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원고에게 인도되어야 합니다. 3. 피고 2가 주장하는 유치권은부존재합니다 원고가 취득한 것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므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들의 공사대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법원이 1989년 2월 13일 선고한 87.3073 판결에서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의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 하여도 같은 건물 인지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인에 대한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 판결의 소론과 같은 유치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 할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사용시효권, 수익권을 피고들이 건물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피고일의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배상 이 사건 토지의 원감정평가금액은 이억 5,465만 5천원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나 피고일이 건축한 건축규모로 보아 연 2.5%의 상당한 피고 부당이득을 피고일은 취하고 있으며 원고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피고일은 원고에게 연간 636만 6,35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로 계산한다면 매월 53만 520원이 됩니다. 피고 이런 이 금액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같은 금액의 손실을 당한 원고에게 손해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원고는 재판부에 감정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고결어. 예, 기초가 좋습니다. 국가재판이 좋습니다. 예. 여기 밑에 이 사건의 팁을 볼까요? 자, 감정가액이 2억 5천만 원이 넘는 토지를 사면으로서 5억 이상의 공사비가 기존 들어간 기존 건축물은 거저 생긴다면, 결국이 2억 원을 들여가지고서, 저희 원가 빼고도, 이거 건물에 관한 그 수익하고 토지의 차익에서 순수익이 5억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증에 대한 이제 반박이 예, 이렇게 되 있는데, 어, 대법원이 8, 6, 1 0 9 부동산 어, 매각화 결정사건에서는 경매 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고있지 아니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현상으로 봐 어, 농지개혁법의 적용 대상인 농지가 아니라면 은 어, 토지의 최고가 경매인이 소중해 농지 개혁과 소중의 농지매매 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이유로 경락을 불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토지가 지목은 전이죠. 그러나 이미 요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전으로서의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는 이 법원 자체에서 경매계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다음에 대법원 2003마803 부동산 낙찰화 사건을 보면은 경매 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 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동일한 담보 제공자에게 기속되는 한에 있어서 분할 경매로 할 것인지 또는 일과 경매로 할 것인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할 순진인 것이고, 아까 같이 집행법원이 자유재량은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거나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기업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및이필지 이상의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분할 매각에 의하면 일부 토지만 매각하게 되면 나머지 토지가 명지가 되어 값이 현저히 하락하게 될 경우 분할 경매를 하는 것보다 한목판을 일과 경매를 하는 것이 현저히 제가 받고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해서 한번 파는 것이 맞다고 인정된다. 면은 집행법으로서 일관 경매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뭐한 필지가 농지증을 갖다가 반로통지해서 내가 그거가 결정을 안 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죠. 이게, 이게 보면 사실 집행법은 경매계에서 더 문제다. 경매계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 저기 행정소송을 해가지고서 가져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이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결국은 법원 자체적으로 해서 메가코가 결정을 내줘야 되는 것을 주방자치단체에 다또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찰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항공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입니다. 여기에 지금 주차 박스만 6개 있는 것이다. 법정지상권은 없다. 여기 주차박, 박스, 주차박스가 뭐냐. 건물 토목을 하면서, 밑에 이제 차가 들어가게끔 주차를 이렇게, 말하자면, 쌤이 철, 근 콘크리트 가지고 주차장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만들어 놨겠어요? 그 후에 제 땅을 분할해가지고, 남양읍팔조리 같으면, 화성, 시청이 있는 데니까, 거기에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서, 살라, 그럴 때, 이거, 주차, 이거 주차장으로 해서 올라가가지고서 집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게 주차박스입니다. 이게 수원지방법원 2020 타경 714 불돈.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165-63과 98번지. 임자가 922평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19억 4253만 6천원. 200만 원이 약간 넘겼죠? 어, 최가는한번 유찰돼서 13억 5,977만 5천 원입니다. 주차박스도 큰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래요. 큰 거는 뭐 46평이, 차두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차박스지만은 법정지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소장은, 뭐한번 읽어볼까요? 소장. 경락인 원고 경락인 피고 임하순 건물 청금및 토지 인도 퇴거 청구에서 청구 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어, 기재 불동을 1에서 6월 철거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404만. 6,950원의 비율로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하라.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 건물에서 퇴가라 소송비용은 피고인 부담으로 한다. 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라 판결을 보고합니다. 청구원인 사실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기원 2020 타경 7 1 4이2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으로 계류 중 리스닝 되었으며 2021년 11월 20일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이므로 철거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 피고에게 법정 지상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피고는 토지의 소유자로 건물허가를 받고 2020년 12월 1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착공하는 것으로 착공기를 제출하였으며 토지의 소유자이기도 하므로 피고 1에게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2019년 9월 10일 신용농협협동조합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택건축 허가를 받고 2020년 12월 1일 착공한다고 착공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즉, 근저당권을 설정한 2019년 9월 10일 이전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에 어떤 건축물을 착공한 사실이 명백히 없습니다. 피부는 근저당권 설정 후 건축공사를 시작했으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지상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때 아무 건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일은 별지 목록 기재 1토지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네, 원장 뭔가 좀읽으십시 지금 이제 그 밑에 판례는 보면 조금 전에 포항에 포항이 장기면의 거 하고, 똑같아요. 팔려도 다 똑같고 하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서 한 맞춰보십시오. 손해배상 그로테이지나 이런 것도 거의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물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억짜리 임차인이 3명, 3억의 가짜 임차인을 몰아내기다 하는 그런 제목인데, 수원지방금은 2020 타경 763 3 5 수원시 8달 구 8달로 상가 31번지 근리생활 시설입니다 땅이 넓어요 115평 건물이 332.67평 감정이 36억 제작가는 2 5 2 0 2만 1000원 이제 상업지역이고 또 이제 방아지구고 또 물화재 어, 보호구역이고 그렇습니다. 어, 1층은 DC마트, 2층은 감청, 4층은 뭐 지하, 전부 다공실입니다 1985년에 지어졌으니까 지금 뭐 30, 만 36년 정도 된 이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규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8년 1월 25일 날 1억에 150만 원이다. 전세 돈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09년 또 12월 10일 날, 보증금 1억에 한 달에 100만 원이다. 했고, 또 2010년 5월 11일 날, 보증금 1억에 한 달에 110만 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디에 이렇게 신고를 했겠습니까? 그 보면 말이죠. 뭐, 2008년에, 2009년에, 2010년에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한다. 1억에 뭐, 150이다, 100이다. 11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이게 세무소에 신고된 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세무소에 그 보면은, 그,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 어, 그게 임대차 관계, 월세 얼마 하는 게다 나오죠. 거기에 기재된 게 이렇다는 얘기예요. 재편관이이 사람을 갖다 이유상에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소장은, 무슨 소장이냐? 거물인도청구에서입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당신은 정당한 세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1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뭐, 1억씩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참고로, 참고로 여러분들이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02년 11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원래의 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든 것은 어, 2002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 때 많은 그, 좀, 그 당시에 지금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또 많은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 상가 임대서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어, 발효는 2013년 1월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때 서울이 지금 서울이 한산 보증금 2억 4천이고 수원 같은 그런 경우에도 한산 보증금이 2억이 안 되고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대항력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2015년에 상가임대차 보험법을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이 오바된 것도 대항력 인정을 약간 이제 해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거는 사실적인 관계에서 성립이 될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습니다. 자, 5번 유치권 귀신에 속아서 추락한 부동산 인천시방금원2 0 2 0타경 5175부사 인천시 소구 가자동에 있는 신세계 플라자 2 2 2 0호인데 전쟁 면적이 20.7평입니다. 대지권도 16평이고 감정 9천을 했는데 지금 1,512만 6천 원이에요. 5월 3 1일날한번 팔렸는데 잔금을 안 냈습니다. 왜 잔금 안 냈냐 보니까 유치권이 있어요. 신세계 종합도서는 신세계 프라자를 지은 시공사입니다. 시공사는 들 액수 이상의 유치권이 있다 이런 거오니까 아마 입찰 보증금만 없애고 손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이게 지금 유치권이 성립될 이유가 없어요. 왜 이제 이유가 없냐면은, 이 보존등기일과 사용승인, 사용승인은 2007년 3월 15일이고, 보존등기는 2007년 5월 3일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에 신세계에서 무슨 뭐 가압류를 갖다 해놨다거나, 뭐 가처분을 해놨다거나, 근저당을 해놨다는 하는 게한게없습니다 하는 그런데, 공사 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잖아요. 그러면 2007년에 저희가 공사 대금 채권이 있어가지고, 유치권, 공사 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2010년이면 소멸시효가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11년이 나 지났어요. 그래서 갖다가 무슨 뭐 유치권을 갖다 주장하면서, 저로서는 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도명령 신청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신세계종합건설주 김시중인데 김시중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물건 명세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만들어놓는데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 그것만 봅시다. 자 집행관이 현황조사 명령을 받고 2020년 7월 24일과 7월 27일 두 번째 나갔는데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시공했는지신청인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 사건 건물은 준공된 지 14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소유자도 세번이나 바뀌었다. 피신청인이 어떤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지 신청인은 각자지는알수 없지만 공사한 지 14년이 지났으면 공사 대금을 담보하는 채권이 있어도 소멸시효에 해당되어가지고 이미 몇번 소멸을 했다. 그렇다면 피신청에는 유치권자라고 할수 없지 않느냐. 어, 대법원 2015, 마, 2025 결정부동산 인도명의 신청 사건을 보면은 낙찰인은이 상대방이 점유 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이 사람이 낙사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뭐 있어가지고 그거는 유치권자체가 소명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소명 안 하고 있. 이 유치권을 갖다가 뭘다 어떻게 해가지고 유치권을 주장을 어, 하고 있느냐면은4 용지자 하나에다가 유치권이 있으니까 낙사 받으려면 조심하세요 하고 나왔어. 그런데 그게 이제 집행관이 나가 집행관은못 봤는데. 감정평가사는 그걸또 봤어요. 그래가지고 감정평가사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로 저거하고 나중에 보니까 유치권 권리신고 했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람은 유치권자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깨어질 상가 임대차 대항령입니다. 어, 남부지방공원 2020 타경 109288, 강서구 하곡동1 1 1 9 1호 어, 땅이 5 4 7평 건물이 7 1평 감정이 11억 8,700, 최가한 4억 8,630만 원. 여기 땅가 감정만 10억을 했습니다. 왜 건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공시지가만 해도 한 5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48,630만 원. 여기 앞에 이제 도로, 앞에 길은 그 4m 길을 갖다 물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앞에도 상당히 좀 이렇게 화곡동에서도 점포들이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도 이게 지금 한 1,800만 원 감정을 했는데, 이것보다 저는 덜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안 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임차인날을 한번 보세요. 2019년 4월 25일날, 크리나리, 크리나리 주식회사에서 1억 2전에 200만원. 그 다음에 또, 또 4개월 지나가지고서는 3억에 9 95만원. 또한몇달 지나가지고서는 또 8억 1000만원. 그 다음에 또, 그리고 한두달 지나도 9천만원이더나아져 전부 다 합치면 얼마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세를 얼마나 들었다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세탁 공장인데, 세탁 공장이 뭘 하는 세탁 공장이겠습니까? 어떤 걸 세탁하는 세탁 공장이겠습니까? 그럼 세탁 공장들을 보면은, 세탁 공장들이 어디 거를 가장 많이 하냐면은, 목욕탕, 찜질방, 여기에서 나오는 수건, 찜질복, 이런 거를 주로 세탁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지금 2020년 5월 2 5일날 8억 천만원에또 새로 들었다. 저는 도무지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20년 5월 25일은 코로나19가 한참 기선을불릴 때가 돼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전부 자빠지고 할 때입니다. 찜질방에손님도오고테포스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손님이 4분의 1, 5분의 1로 떨어지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게 8억천만 원을 주고서, 새뭐 세를 들었다 하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이게 여러분들이 좀, 뭐, 13억 2천에 이런 걸 갖다가 들수 있는 그런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그 임차, 임대차 관계는 너무 이 이해하기 힘든, 이도 자꾸 사실로 아닐 거다. 자, 이게 이제, 대학년이, 대학년좀 있잖아요? 대학년이 있다 하더라도, 대학력이 있는 걸 기하로 이렇게 1 2억이나 근데 저대학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결국 그거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돈 오고 가고 한게다 나와야 됩니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을 판국에 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